아이 귀여워 느끼고 있어 귀여워 아이고 좋아야 마사지를 즐길 줄 아는 멍맹이지 우리 타투는 아유 귀여워요 아유 귀여워 우리 타투 응. 너무 좋아서 기절한 거니? 응. 어? 어 아이고 귀여워 또 응. 기절해라 가버려라뭐 마사지 해주면 기절하는 댕댕이 콩쯔랑 반응이 달라요 이거 봐 콩쯔 도망간 거 봤어? 아 왜이래 아 왜이래 예막 이렇게 싸우는 와중에 여기 여기 만져주면은 또 꼬리 셸랑 셸랑 흔든다. 공짜 지금 짠은 많이 났다고? 공짜 공짜 무슨 일이야? 공짜 공짜 공짜, 공짜 왜 짜증 나도? 어? 진짜 화났네 표정 봐. 공짜 공짜 공짜 안녕. 공짜. 공짜. 공짜. 공짜 공짜 무슨 일이야? 공짜 빵빵빵. <웃음> <웃음> 그럼 나도 껴서 싸워야지. <웃음> 이겼다! 이겼어! 내가 이겼다 봤어? 터트가 졌어 나한테 <웃음> 그게 왜 서열 정리 방법 강아지들한테 서열 정리하는 법 아직 꽁지 제압을 못했다고? <목> 아아아 코에 눈알 박치기 당했어. 코에 눈알이 박박 박치기 당했다고. 가야자. 꽁지 손. 가야자. 미안해 이뻐. 아유 신났어 근데 꽁지. 마당 나갔다 와.